이번 달은 천만 원 이상은 순수익으로 <목소리>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불과 4개월 만에 많이 판매를 하시면 정말 돈을 많이 버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하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외에 그렇게 물건을 많이 보내시고 한 번에 용달차를 불러가지고 택배를 보내시고 계시는 이희경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인사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이희경입니다. 응? 어,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웃음> 어, 어떤 얘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음, 잘네 제가 믿을 있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네. 네. 희영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저희 구독자분님들께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원래 어떤 일을 하시다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네, 저는 2019년부터 사업자를 내서 온라인 사업만 쭉 해왔고요. 어, 처음 시작은 어, 국내 악세사리 전문 쇼핑몰이었다가 좀 역사가 깊은데 네. <웃음> 이후로는 미국 쪽 구매대행을 했고 지금은 최종적으로 일본으로 일본 q 텐재팬의 물건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액세서리 쇼핑몰을 하시다가 구매 대행으로 또 판매를 하시다가 이제는 이제 수출적으로 하시게 된 거네요, 그죠 네. 근데 요렇게좀 변화가 있었다는 거는 액세서리 쇼핑몰이나 구매 대행이 좀안 됐나요? 어땠나요? 어, 저희 처음 시작은 국내 고객님들을 위한 액세서리 전문 쇼핑몰이었는데요. 어, 마케팅 사기를 좀 많이 당하게 돼서 음. 그거는 좀 접게 되었고 그 다음 시작한 게 미국 구매대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음. 근데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좀 음. 쉽게 온라인 강의를 보시고 음. 많이 창업을 하셔서 네. 매출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게 수출 음. 사업이었는데 음. 좋은 기회로. 많은 상품들을 수출할 수 있게 되주셨네요 네.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수출하신다고 하면 좀, 음, 우리가 물건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초기 투자금도 좀 들어갈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 국내 판매보다 해외 판매가 조금 더잘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약간의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는 노하우나 아니면 지금 시작하신 지 3개월? 얼마나 되셨죠? 5기? 1년?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올해 4월부터. 올해 4월. 아. 매출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수직성장을 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판매했었던 경험이 조금 있으셨다 보니까 수출로 하셨을 때도 약간 그때 그 유통의 이해가 좀 있었으니까 조금 진입이 좀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사실은 수출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좀그 해외 막 언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좀 잘해야 될 거라는 생각도 한편의 편견으로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 찾아내는 것도 어렵잖아요 대표님은 그렇게 좀 지금 일본 시장이라고 제가 사전 인터뷰 때좀 들었는데 일본어 같은 거좀 잘하시나요? 되게 잘하시게 생겼는데 그렇지만곤니찌와 밖에 모릅니다. <웃음> 네. 어, 정말 신기한 게 파파고로 모든 소통이 가능하고 음. 또전저 같은 경우는 판매자와 셀러 입장이었지만 친구가 생기는 경우까지 어, 어, 있었습니다. 고객이랑 친구가 되는 것까지. 네. 어. 그러면은 거의 파파고가 모든 업무를 네, 대신해 주는 파파고가 정말 <웃음> 네.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어, 그러면은 판매할 물건들은 어떻게 조심하셨어요 처음에는 배송 기간 때문에 응. 대부분 모두가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스마트 응. 스토어나 쿠팡을 응. 이용하는데 아, 리셀링을 어. 먼저 하셨나 보네요. 그러면 음. 그러다가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솔직히 네. 운이 좋아야 팔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다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같은 곳에서 소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음. 어, 운이 좋아서 팔리거나 아니면 마진을 많이 낮추, 낮추는 경, 공격적인 음, 어, 마케팅을 치킨 해야만. 게임 같은 약간 그런. 네 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 해외도 국내와 다를 바가 없구나 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긴 하더라고요. 음. 그러다가 조금 나만의 좀 인생 상품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으시잖아요. 음. 지금 되게 많은 물건이 오늘 나가는 걸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그런 물건까지 좀 구하셨던 노하우나 어, 이런 게좀 있을까요? 저희 구독자님들 되게 어떻게 나도 저렇게 막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이게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제가 팔고 싶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팔아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반응을 봤던 건 아무래도 저희 나라가 케이팝 강국이지 않습니까? 음. <웃음> 아, 화장품을 팔아도 아이돌과 연관이 있는 화장품을 판다든지 좀 그러면 조회수부터가 음. 어,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즘에 뭐 BTS가 지포만 들어도 지포가 아, 동이 난다라는 얘기를 해봤지만 하는... 입어도. 아. <웃음>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은이 우리 K팝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같이 수혜를 입으면서 가는 게 온라인 판매 쪽. 대표님이 또 이렇게 판매를 하시면서 빠르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노하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건을 그러면 이제는 구하실 때 소싱을 하시거나 그러는 것도 리셀링 쪽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업체랑 직접 컨택을 하시기도 할것 같아요 물건을 저렇게 많이 한꺼번에 사야 된다면 음. 음. 안 그래도 저 오전에 군포까지 달려가서 물건을 아. 해왔거든요 네. <웃음> 저 서울 삽니다 근데 음. 저도 처음에는 무제고 원칙으로 하였고 음. 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쿠팡 이런 거에 의존을 하다가 결국에는 음. 나만의 그 조금이라도 가격을 어 메리트 있게 받을 수 있는 업체와 컨택을 해서 나만의 거래처를 만드는 것이 음.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확실히, 어, 우리가 사실 쉽게 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면 사실 쉽, 쉬운 방향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가면은 사실은 무너지기도 쉽, 쉬운 것 같아요. 나만의 노하우를 쌓고, 나만의 거래처를 쌓아 간다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진입했을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더 대표님처럼 매출도 급성장 시킬 수도 있고 그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물건 을또 판매를 한다면 또 다른 나만의 거래처와 함께 더 다른 시장으로 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렇게 하시면서 좀 힘든 부분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자의 몸으로 아까 그 물건 옮기시는 거 보니까 좀 너무 좀 사실 안쓰럽긴 하더라고요 같이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긴 했는데 아직은 직원이 한 명도 없고 제가 모든 걸다 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힘들지만 어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어 제가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계속 제가 아이템을 찾고 리스팅을 했으면 더 많은 수익이 창출했을 것 같은데 그게 요즘에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혹시 다음에 기회가 돼서 다른 영상을 찍게 된다면 그때는 직원분을 어떻게 함께 일하시는지 음, 그런 영상을 제작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다음번에 왔을 때는 직원분과 같이 있는 저희 대표님의 모습을 또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대표님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아마 매출일 것 같아요 대충 지금 4월에 시작을 하셔서 지금이 7월이니까 4, 5, 6, 7딱 4개월이거든요 4개월도 안된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시 있는지 이번 달은 천만 원 이상은 순수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웃음>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불과 4개월 만에 다른 쇼핑몰 다 접고 해외만 팠는데 딱 3, 4개월 만에 천만 원의 순수익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하, 대표님 정말 노력이 대단하신 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셨어요? 지금 오늘 되게 이쁘게 입고 이, 있으신 날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원래는 유니폼이 따로 있으시다고 네, 사실 정말 이렇게 출근하지 않고요. 네. <웃음> 항상 뭐 머리 질끈 묶고 음. 포장하느라 바쁜데 음. 오늘은 정말 귀하신 분이 오셔서 특별히 조금 신경 써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그러면 은 보통 일을 하시는 게 아침 몇 시에 출근하셔서 몇 시에 퇴근을 하세요? 어, 출근은 오전 11시쯤에 하는데 네. 퇴근 은 기약이 없습니다. <웃음> 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주말도 없이 밤낮없이 일을 해야 우리도 돈을 벌수 있지 않나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만큼 그만큼의 성과를 또 이루어 내고 계시고 다음에 왔을 때는 더 성장한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은 저희 희경 대표님 응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님들께 또는 수출을 이제 시작하시려는 셀러 분들께 좀 한마디 코멘트 해주신다면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된 정말 새싹셀러지만 어, 처음에는 정말 좌절하고 포기하기 쉬운데 어, 같이 계신 동료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기도 했고 어, 어떤 사업이든 뭐 단기간에 큰 매출이 나면은 뭐 너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잘 아시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네. <웃음> 근데 정말 어떤 사업이든 1년 이상은 해봐야 좀 시도를 해봤다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음. 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꼭 나만의 것을 찾으시면 어, 원하시는 매출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탑차로 내 물건만 한 트럭 보내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다은 쌤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희경 대표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네. <웃음>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